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책임져주세요 자 드라이버 특집 함께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왼손 스윙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손으로 줄줘줄 줄 당겨 어깨로 줄줘줄 줄 당겨 그리고 뭐 해봤어요 스몰 미들 빅스윙 해봤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로우 스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어깨로 올라오는 미들 스윙, 그리고 하이 스윙까지 가야 되는데 어, 이거는 미들과 하이는 같이 묶어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손 스윙이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절대 스윙, 태풍 스윙, 뭐 옥스윙,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 걸 응용하는 거를 갖다가 해볼 텐데 그건 그런 걸또 가르쳐 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쉬어가는 시간. 왜냐면 매일 새로운 게 등장하면 어떻게 쫓아와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뭐 꺾어들어 떨궈보어 피니쉬 그런 거 있잖아요. 태풍 스윙, 작은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이런 것처럼 그걸 그 상기 시켜 드리면서 한번 응용하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음 주는 편하게 뭐 이번 주다 못했다면 연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들 스윙과 하이 스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배울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드라이버 특집 진짜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영상의 그 길이를 줄여 놨기 때문에 어 컴팩트하게 익히기 도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어로 스윙 미들 스윙 하이 스윙으로 갈 때는 이 로우로 내려오면 공이 아주 사납게 왼쪽으로 제가 도는 걸 보여드렸죠 그리고 위쪽으로 좀 올리게 되면 좀덜 사납고 아예 위로 올리면 안 돌거나 우측으로 밀리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깨가 들어가는 정도를 보면 스몰, 미들, 빅스윙이잖아요. 요세 개와 요세 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면 각각의 뭐 스몰로 로우, 미들, 하이, 미들로 로우, 미들, 하이, 빅으로 로우, 미들, 하이 하게 되면 아홉 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걸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스몰, 미들, 빅이 큰 사이즈는 상관없고 높이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당기면 밑으로 내려오지만 내가 위로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로, 어깨로 위로 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게 미들 스윙이 되는데 미들 스윙이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 자 봅니다 당장 약간의 들어오는 낮지만 공이 훅 우측 으로 튀어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볼이 사납게 돌질 않아요 그쵸? 다시 봅니다 미들 스윙이에요 미들 제가 이렇게 한 근데 미들까지는 보낼 수 있는데 제가 하이로는잘못 보내는 것 같아요 습관이 너무 로우로 돼 있어 가지고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럼 번쩍 드는 느낌이에요. 제가 번쩍 스윙, 이제 옥퍼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번쩍 이런 느낌이에요. 라인 한번 보세요. 라인 한번 보세요. 쭉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구질이지만 슬라이스 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구질인 거예요. 다시 줄 조를 뒤로 조가 아니라 위로 조줄조 줘. 줘, 위로 줘. 줄 당겨 했더니 심지어 저는 공이 밀리고 있어요 초보왕한테 절대 볼수 없는 그런 이제 구질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성 나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치면 스트레이트 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줄 주어 손으로 높게 줄 주어 줄 당겨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아까 밀린 걸 생각해서 좀 약간 조절 했더니 들어오는데도 이 정도 들어오는 뭐 그냥 아예 들어오축에도 안속하는 것같아 근데 거리도 한이 사이가 쉽게 찍혀 이야, 또. 올라간 상태에서 줄줘 위로 들고 왼손으로 들고 줄 당겨 줄 당겨 줄 당겨 줄 당겨 줄 당겨, 줄. 당겨. 했더니 라인 굉장히 잘 잡히면서 평소에 쳤던 거리보다 멀리가 힘에 비해서 아 그렇구나 얘를 갖다가 뒤로 돌리면은 굉장히 원이 작아지면서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악성 훅이 나오지만 그 악성 훅은 악성 슬라이스에겐 엄청난 축복이겠죠 근데 일반 타법을 쓰는 분에게는 좋지 않겠죠 반대로 악성 훅을 쳤던 분들에게는 이 위로 올라가는지 지금 시도해 볼게요 이거를 하이 스윙을 어깨로 한번 밀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완전 그냥 우으로 나가버리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보왕이나 옥 선생이나 방보방이나 이병옥 프로는 높게 들면 우으로 밀린다. 너무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깎여 맞거든. 감아 때리지 못하고 깎여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그 페이드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페이드라는 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손목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딱 편하게 치려면 그냥 위로 목 감아, 목 감아 이렇게 쳐서. 그냥 쭉 돌아 들어오게 이렇게 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옥스윙은 무조건 낮고 길게 낮고 안으로 당겨서 쳐가지고 쫙 우측 돌아 들어오는 그런 골프를 추구하지 않아요. 저는 옥스윙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절대 스윙도 중요하지 않고 컨벤셔널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스윙 중에서 옥스윙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힘들어하는 분들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정말 잔머리 써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스윙인데, 옥스윙은 꼭 아래로 해서 드로우를 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심하면 위로 올려야 되고 더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게제 골프의 철학이고 방향이에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아 중간과 더 위로 올려서 슬라이스도 한번 막내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제일 편한지를 찾을 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절대승이라든지 뭐 그런 뭐 태풍승이라든지 옥승이라든지 다 끄집어 모아가지고 이제 좀 약간 대화하는 형식으로 가볼 테니까. 그렇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꼭 그걸 익히라는 게 아니라 그 스윙들을 보면서 리마인드도 한번 하고 내 스윙을 찾는 일주일을 더 가져보십시오. 왜냐면그 이후에는 드라이버 끝낼 거거든요. 그리고 어, 페어웨이 우드 특집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밌습니까? 네 저도 더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 OK 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